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오늘은 필모라에서 우리가 영상을 불러올 때 이런 스마트폰으로 찍은 영상을 별도로 컴퓨터에 옮기거나 그렇게 번거로운 작업을 할 필요가 없이 이러한 USB 케이블만 있으면 바로 불러와서 편집을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사용을 해보니까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라서 여러분들도 보시고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 컨텐츠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 강의 시작합니다. 자, 오늘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총두 가지의 준비를 할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폴더를 만들어 줄 건데요. 이 폴더 만드는 준비는 여러분들이 하셔도 되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불러올 파일이 많을 때 지저분하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선택사항이지만 저는 그냥 깔끔하게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폴더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폴더를 만드는 이유는 이따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필모라를 닫지 않고 최소화를 시켜준 상태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탕화면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주시고 새 폴더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은 이렇게 새로운 폴더를 하나 생성을 했고 이름을 내가 알기 좋게 바꿔줍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더블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준비를 끝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준비는 아까 오프닝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생긴 USB 케이블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준비한 케이블을 스마트폰에 충전하듯이 꼽아주시고 그 다음에 컴퓨터 본체 이렇게 생긴 usb 단자가 있을 겁니다 그 usb 단자에도 같이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usb 단자는 보통 컴퓨터 본체 앞옆위 이런 부분들 이 있으니까 잘 찾아보시면 됩니다 연결을 하고 가져오실 때 주의사항이 핸드폰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잠금 해제가 풀어져 있는 상태에서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일을 읽지 못하거나 불러올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점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하셨으면 필모라를 실행하시면 되는데 이때 필모라를 실행하고 연결하셔도 되고 연결을 하고 실행하셔도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두 가지의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필모라를 다시 실행을 하면 보통 제가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편집할 영상을 불러와서 이렇게 미리보기 창에 보여진 상태로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죠? 그 이유가 오늘 알려드릴 기능을 설명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불러올 건데 보통 평균적으로 영상을 불러올 때는 내가 촬영한 영상을 내 컴퓨터에 옮기고 그 옮긴 파일을 여기 미디어 창에서 클릭해서 가져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까 앞서 두 개의 준비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왼쪽에 보시면 파일 메뉴창에 들어가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미디어 가져오기에 들어가셔서 오른쪽에 보시면 파일 가져오기가 있고 폴더 가져오기가 있죠? 이두 가지 방법은 제가 강의를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 밑에 있는 카메라 또는 핸드폰에서 가져오기를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또 이러한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다음에서 가져오기 그 옆에 이 창에서 화살표를 딱 눌러줍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연결되어 있는 기기 이름이 나오고 그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파일을 스캔해서 불러오는 겁니다. 이 과정이 지금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불러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 스캔이 끝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선택된 파일도 387개 그러니까 총내 사진이나 영상을 387개를 불러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OK를 누르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여기 체크표시 보이시죠? 이 부분들이 전부 체크가 되어 있어서 여기 있는 387개를 다 불러온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에 빈 공간에 마우스로 한번 클릭을 딱 해서 체크를 풀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영상을 선택하시고 원하는 사진도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여기에 파일이 두 개가 선택이 되었다고 나와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모두가 나와있고 또 클릭을 해보면 비디오가 있고 이미지가 있습니다. 눌러보면 비디오만 불러올 수 있는 거고 이미지는 말 그대로 이미지만 불러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위에 다음에 파일 저장 보이시죠? 이 부분이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폴더를 만들었던 부분을 지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 표시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폴더를 클릭을 해 주시고 폴더 선택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지금 내가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필모라로 불러올 파일을 저절로 불러와서 보관할 수 있게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OK를 눌러 볼게요 자 OK를 하고 나면 불러 와졌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타임라인에 끌어와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끝이고 아까 여기서 확인했던 이 파일 저장된 위치를 한번 가 볼게요. 다시 필모라를 최소화시켜 주시고 아까 만들었던 필모라 파일 폴더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원래 없었는데 저절로 이렇게 옮겨진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